이게 항석어. 또 김장 준비. 항석어 저 담아서 하려고. 항석어 이게 1 0 k g 요 한번 희쳐가지고 담아야 되니까 소금을 넣어서 희쳐야 돼. 이 정도로 넣고. 이게 국산. 국산 항석어. 국산 항석어를 담으면 맛있어. 항석어는 여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이제, 이게 나올 때 빨리 사야 돼. 알베가지고. 아, 배가 다 터졌네. 10kg에 소금을 3kg만 넣으면 되는데, 얘가 좀, 이게 상서가을좀 싱거우면은 약간 고리고리한 냄새가 나니까, 아, 3kg, 이게 500을 넣으려고. 이게 3kg 500이요. 1 k g 에 작년에도 이렇게 담았어. 비닐이를 이렇게 통에다 두개 불렀네? 어 응. 올해는 이 통에다 담으라고 물. 물을 조금, 이거 부서줘야지 국물이 넉넉해가지고 좋아. 여기다가 물에다또 소금을 조금 넣어줘야 써. 한컵 정도. 이게요, 어, 10kg에 이게 3만원 줬는데, 이게 젓갈 담으는 거, 가을에 김자수 살라 그러면, 어, 1kg에 6,000원 달라 그러거든? 이게 한, 한 20kg 나와. 그럼 이게 한 12만원 아치야 4만원 갖고 12만원 아치 만드는 거야. 맛있고, 깨끗하고, 내가 깨끗하게 담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이제 봉해가지고 담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안성이 됐고, 이 뚜껑을 잘 덮어놔야 돼. 18이 안 들어가게. 보관을 잘 해야지 18이 안 들어가. 밑에를 깨끗이 닦아갖고 비린내 냄새 안나게 닦아가지고 보관을 잘 그늘에다가 시원한 그늘에다가 나놨다가 오래 담은거는 내년에 먹고 작년에 담은거는 해해 먹고 일년서 묵혀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린내가 안나 곰이 잘 삭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성이 됐네 우리 이거 작년에 담아놓은거 한번 볼라고 봐서 통에다 단대다 옮겨야지 아 이거 깡통이 지저분해져갖고 안되겠어 아우, 뚜껑 징그럽게 안 내려지네. 작년에 담은 건데요. 이게, 이게, 이게 잘 됐어요. 노란하이잘삭가졌지좀 여름, 올 여름 지나면 이게 또 곰이 더 사가. 이게 작년에, 작년 요만 때 담은 항색이 젖이에요. 근데 이게 노, 노란이 잘 됐죠? 어, 맛있게 됐어요. 맛있어요. 이게 내가 담으면 천일염 뭐 간수 다뺀 소금으로 이렇게 담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어? 뭐 속을 수 없으니까 좋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수거하면은 싸게 돈도 덜 들어가고 깨끗하게 담고 맛있고 어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웃음> 큰 통으로 이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